삐약 삐약 삐약 삐약 삐약 삐약 삐약 삐약 와 진짜 되게 재밌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어남 반장? 뭐야? 너왜 왔냐? 어... 우리 어, 엄마가 이거 너네 집 갖다주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? 와 이거 야 새로 산 말랑이냐? 오 야, 재밌다 <목소리> 아왜내거 뺏어가냐고 내놓으라고 내거라고 오우 야 이거 느낌 좋다 아씨 내놓으라고 내 거라고 <웃음> 내가 갖고 놀 건데 안 주지 안 주지 아 진짜 남반장 아안 주지 아아아아 아, 아. 아, 알았어 알았어 줄게 아아 아, 아, 아. 아, 진짜, 아, 진짜 남반장 짜증나 야 우리 재밌는 거 할래? 싫어 너랑 재밌는 거안해 진짜 재밌는 건데 안 할래? 안 해. 아 진짜 재밌는 건데 그럼 나 혼자 해야겠다. 재밌는 게 뭔데? 눈 가리고 말랑이 맞추기. 눈 가리고? 나는 뭔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? 나도 싹 가능하지 솔직히. <웃음> 또 허세 부린다. 그래 해보자. 자이 아, 안에 말랑이를 넣고 손으로만 만져서 맞추는 거지. 오케이 오케이. 너가 할땐 내가 넣고 내가 할땐 너가 넣고 그럼 난 맞추기 하면 되는 거지? <웃음> 어 어떤 모양인지 색깔이랑 모양 말하면 돼 그리고 혹시라도 볼수 있으니까 반대를 꼭 쓰고 알겠어 이거 당연히 맞추기 쉬울 거 같은데 금방 맞출 거 같아 여기 있는 거 주변에 다랑 거래한 것도 있어서 나도 그냥 맞출 수 있을 거 같아 <웃음> 나부터 한다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그래 너가 먼저 할 거면 안돼 착용해라 음 간다 오케 이 어떤 친구가 들어 있을까 어어어 어, 이거는 어 이거는 그건데 어 이거 뭐지 이거 그건데, 아. 이 조그만 거? 어... 어, 이거... 어, 잠깐만 아, 이거 만두는 아니고, 이거 뭐지? 찐득볼인가? 아, 근데 이거 좀 작은 거, 이거 뭐지? 아... <웃음> <웃음> 야, 한 번에 맞춘다며... 야, 5초온다 맞춰! 5, 4, 3 아, 잠깐만, 잠깐만! 이거, 이거, 아! 뭔데? 아 이거 병아리 말랑이! 오올 됐다! 맞지? 한 번에 맞췄지? 오 병아리 맞네 다음은 너 해봐 그래 나 해본다 오 이거 은근히 어렵네 어.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거짓말 아니고 <웃음> 이거 진짜 맞추기 힘든데 뭐냐면 이거 고장 나서 여기 그렇게 있으면 안나와요 이거 못맞춰 절대 못맞춰 아 뭐냐 뭔데 너 키키키 뭔냐너 이상한거 넣지 말고 말랑이나 파빗이나 이런거 넣어라. 장난감 알겠지? 이상한거 넣지마라 어 장난감이지 너가 절대 못맞출 장난감 키키키키 오비아참뭘 어떤걸 넣길래 궁금하게 자 어? 이제 맞춰봐 맞춘다 이제 맞다 어? 어? 나 이거 아는데? 어 뭐지? 아닌가? 어? 어? 고장나서 아닌가래 <웃음> 너 이거 못 맞춘다 어? 그거 그거랑 비슷한데? 이거 아 뭐지 이거? 아닌가? 아.. 뭐지 이상하네? 아 이거 아, 좀 뭔가 고.. 고장난 두더지 같은 느낌? 와 정확하게 맞추네? 고장난 두더지 정답! 맞지? 어? 뭐야? 아 이거 고장난 두더지네 다캬 이렇게 터졌냐? 이노니까 안 올라오니까 모르지 야너 양갈래랑 같이 뭐 했냐? 피아에서 양갈래랑 같이 있더라? 아서 내가? 양갈래랑 있었다고? 뭐야 왜 거짓말해 내가 다 봤는데 양갈래랑 뭐 했냐고 아, 아 양갈래 나 걔가 무한의 계단 이겨달라고 가지고 내가 또그스티 하잖아 무한의 계단? 또 양갈래랑 뽀뽀했잖아 뽀뽀? 이런 거? <웃음> 아, 아, 아. <웃음> 아, 야 그거 걔가 넘어지려고 해서 내가 잡아준 거야. 걔랑 내가 꽃볼을 왜 하냐? 하! 어이없네. 어, 근데 너 지금 질투하냐? 뭐가? 아니거든? 그냥 내가 걔 싫어하는 거 너도 알잖아. 아, 됐네. 아, <웃음> 까불지 마. 야 근데 이거 뭐냐? 오이거 당근 말랑 오, 당근. 야, 이거, 사지라 뭐야? 이거, 아고이빨 우와 이거, 어디서 났어? 오. 오바 거이다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아거 이거, 이거, 이